엄청 긴 터널 공사가 되겠다 아 여기다가 니로를 만들까? <웃음> 자 제가 이제 비행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씩 입으세요 <웃음> 자 이동할게요 따라오세요 출발지 제가 시작하면 다다다닥 뛰어서 일찍 도착한 사람부터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준비 시작! 출발! 오오 파란색 쫄쫄이 파란색 쫄쫄이 이와중에 빨간색 쫄쫄이 선물 가져 초록색 쫄쫄이 선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내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핑크색 쫄쫄이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빨간색 쫄쫄이 어디 갔어? 어? 어? 뭐야? 빨간색 쫄쫄이! 빨간색 쫄쫄이! 아니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No! 하나 실 마지막에 한두 시간에 걸려서 1등을 놓칠뻔 했지만 정말 대단하게 1등을 했고요 너무 미로가 커가지고 내가 사람 들이안 보여요 파란색, 파란색 어디 갔어? 어 자, 파란색과 핑크색 자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네! 네명다완주 여러분 선물 먹은 거 여기다가 한번 뱉어보세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먹은 아이템을한번 열어봅시다 초록색 여기 핑크색 님은 제일 밑에 아니 왜1등자리 여기 1등자리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느낌일까? 오! 파란색 님은 한 개도 안 먹었어 뭘 먹었죠? 오! 병아리 의상! 초록색 1등 하신 분은 병아리 의상 드셨고 빨간색 님은 2등을 했는데 세 개나 먹었어 아네 개! 마술 세트에 알로왕 포러레 붕대 옷에 뉴렉스 조개 <웃음> <웃음> <나무치> <웃음> 아니 핑크색님 마지막에 선물 먹는 거 봤는데 그 선물이 나뭇가지였구나. <웃음>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1등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리 와서 이거 하나씩 드세요. 초록생님은 먹지 마, 선생님 먹지 마. 제가 이제 선물 증정식 할때 여러분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빵 자 준비...시...작 축하합니다 <웃음> 어? 아니 폭죽이 어디서 계속 나와서 <웃음> 사진 찍을게요 기념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셋 여기다가 각자 옷 벗으세요 선물로 주는 옷이 아니니까 저희 사업장의 유니폼이에요 박스랑 신발이랑 쫄쫄이랑 벗고 이제 비행기 출발할게요. 각자 여권들 챙기시고, 멀미나시면 멀미약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내식은 없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쫄쫄 굶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여러분.